자 이번에 진행할 게임은 칼텔 타이쿤이라는 게임입니다 딱 느낌 오죠 <웃음> 어, 우리 주인공 모습이 참 악역 같죠 아, 일단 지금 전화를 걸었어요 자이 자리 구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일단 한번 보죠 남미에서 쓴 단어인가요? 알로? 몰라 자얘 이름은 세자루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파트너를 찾니 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뭐 구인 잡지, 벼룩시장 같은 걸 봤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얘가 드립을 쳤어요 어... 아 이건 넘어갑시다 자 그러니까 얘가 삐졌죠 자 얘가 장난인 줄 알고 끊으려고 했는데 어디보자 난 사과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자기는 같이 일할 수 있을만한 그런 파트너를 구하고 있대요 그래서 니가 나를 고용하는 거인? 이라고 얘기했고 그런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얘가 통 크게 레지던스를 빌려준대요 어뭐 일단 뭐 그러는 니 합시다 그래서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 하네요 근데 그 테스트가 뭔가를 꽃을 키운 다음에 팔래요 음? 어 뭘까요? 그 꽃이 근데 얘가 뭔가 감을 잡은 것 같아 한번 확인해 보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꽃이 어 이거 오피움이라고 돼있죠이 오피움은 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편이라고 합니다 역시 카르테 타이쿤이니까 정상적인 돈벌이는 하지 않겠죠 그럴 거라 생각을 했는데 뭐 초반부터 아주 빡세게 나은, 나가네요 자, 일단 여기 아래 3개 농장을 지으라고 돼 있고, 그쵸? 자, 그래서 전 찍겠습니다. 이렇게 지은 다음에, 웨하우스도 어, 하나 만들라고 돼 있어요. 더러운 돈. 아마 우리말로 검은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검은 돈을, 게, 그, 검은 돈을 이용해서, 이렇게 건물들 짓고, 그 다음에 길을 연결하래요. 웨하우스하고, 이렇게 건물들 간에 길을 연결하면 도로가 생겨서, 자동으로 운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해 놓을게요. 자, 검은 돈 이야기, 그, 검은 돈을 이용해서 뭔가 건설하기 시작했죠. 자, 속도 좀 빠르게 해봅시다. 요, 멋지네요. 자, 이래서. 앞편앞편을 아편, 만들기 시작합니다 끝 잠깐만 이 아이는 연결이 안되있네요 연결합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거나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건설 차량이 오겠죠 돈을 전달할겁니다 자 쭉쭉쭉쭉 됐어요 첫번째 퀘스트 완료 그 다음에 우리 뭘 해야 되죠? 뭔가 뜰 때가 되는데두 번째 퀘스트. 자, 루테난트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한번 확인이 필요한데. 일단은 이거는 단어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다 그, 뭐지,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웨하우스 쪽으로 이동을 시키라네요. 이동합시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 찾아볼게요. 그래. 한번 이동해 봅시다. 웨하우스 쪽 있죠? 이동하라니까 이동할게요. 그리고, 앞편을, 저 공항 쪽으로 보내라고 하네. 그러니까 활주로라고 할게요. 활주로 쪽으로 보내라고 돼 있고, 그리고 활주하고, 활주로하고, 웨하우스하고 연결을 시키래요. 일단 연결시킵시다. 호잇. 아, 이렇게 연결시켜놨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또 읽어봐야겠죠? 앞편을 웨하우스에서 이트로 쪽으로 보내버려라. 음 그리고 위랑 단어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딜리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쪽으로 한번 전달해볼게요. 시킨 대로 해봅시다. 후잇. 자, 속도 빠르게 하고 참고 영웅마다 고유 능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차두 대를 더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그 <웃음> 그 트럭 기사 같은 그런 느낌이 주죠. 오케이 일단 아 제가 의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세 번째 퀘스트 아편을 2 5 개나 생산하고 그 다음에 아편을 이쪽으로 하나라, 뭐그 얘기가 나왔죠. 일단은 자동으로 팔릴 거니까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앞편 생산량을 살짝만 늘려볼게요.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자 100% 여기다 지워도 될까 여기다 짚고 길 한번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할게요. 됐나요? 연결됐죠? 자 빨리 옮겨봐 보세요 6개씩 옮기죠 나중에 운반할 때얘 힘을 좀 빌려야 될것 같아요 대단한 놈인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지금 앞편이 14개 정도 생산됐고 곧 25개 찍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팔리는 게 언제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쿨타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6개 보관 중이니까 이거 몇 개씩 팔린지 봐야 될것 같은데 18개 들어왔죠 자 4개씩 팔리면 화낼거야 아니죠 오케이 좋았어요 자 2,000달러가 벌렸죠 세자를 키스할 뻔했어요 뭔 소리 하시는거예요자 자, 당신이 우리 사업에 강한 기반을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나에게 이런 신뢰감을 너무 빨리 어, 만들어줘서 참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얘는 얘 입장에서는 얼굴도 못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그쵸? 그래서 뭐 이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음... 하트걸 여기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클린 핸즈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과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으면 좋겠니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만든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검은 돈을 진짜 공식적인 돈으로 환산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면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택시컴퍼니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도 아마도라는 곳이 있나봐요 이걸 한번 찾아서 확인해보죠 그 그래서 공자 캐시를 만정도 받았고 이게 아마도인 것 같아요 아마도니까 여기다가 자 어떻게 하면 지수 있을까요 어 여깄네요 택시컴페니를 어, 이쪽에다 지을게요 그리고 돈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싹싹 이거 끝나고 돈을 전달합시다 이거 하나 더 지워도 되겠다 자 일단 이거 하나만 더 짓고 자 100%죠 자 회전시키고 자 길을 또 연결할게요 스탑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아 근데 웨하우스 주변에 없기 때문에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아너 그만 옮겨 아, 어,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없으면, 뭐, 웨하우스 하나 더 짓죠. 아, 근데 너무 비싸다. 이 아이를,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 정리가 안 되니? 그럼 끕시다. 거야될거같아아 이거 할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거 좀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 키가 있을텐데 아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Stop the operating 이라는거는 유지비가 없어서 그렇죠 유지비 바로 전달할게요 자너 그만 옮기고 다른일자 이렇게 한 다음에 스탑 일단 이쪽으로 이동합시다 검은 돈을 예, 공식적인 돈으로 수면 위에 올리기 위해서 이거를 자 이쪽에다 전달할게요 한 두번 전달하면 될것 같아요 한번 일단 키워서 돈을 환산시키고 한번 더 그래 요 이렇게 할게요 됐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다른 일 합시다 업 딜리버리 하고 하던 일 계속 할게요 자 무브 아 이거 어떻게 없애는 방법 없나? 궁금하죠? 분명히 없애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넌또어디있니 이거? 자 어찌됐건 얘가 또 딜리버리를 해서 이쪽에다 보내 버릴게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겠죠 음, 이렇게 하고 속도 올리고 자 전환은 이틀에 한 번씩 1800으로 전환을 시켜준대요 좋네요 그래서 여기 목적은 1800을 캐시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퀘스트가 끝날 것 같아요 자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그래요, 클린 p 츠 컴플릿. 자 그래서, 음, 향긋한 돈세탕 냄새. 나 아, 그래요, 아름답지 않냐고 물어보죠. 아, 제가 범죄자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감동을 받았대요. 니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막 그러면서 온갖 칭찬을 하죠 자 칭찬하니까 뭐 얘는 당연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렇다 치고 이제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스템을 구축하라네요 지금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얘기가 나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데스티네이션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활주로랑 연결했고 그 다음에 컴펜이랑 연결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디랑 연결해야 되니? 아 기다리라고? 오케이 기다립시다 그건 얘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 그 자동으로 그자 돈을 수거해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한번 기다려보고요. 아 이거 없애고 싶다. 그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왜 파괴 버튼이 없어? 그럼 나중에 이쪽에다 외화스 하나 더 만들던가 할게요. 많아지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600 얻을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게요. 그리고 세팅을 한번 볼게요. 지금은 마이너스 5000 정도 떴는데 유지비가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짓는데 돈이 좀 많이 나갔죠. 어 그건 알고 있고 그외 아편 팔아서 번돈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갔지? 건설비로 많이 나간 것 같죠? 그래요 일단 그렇다 치고 자 하나 더 지읍시다 외하우스 안에 해당되게끔 하나 더 지을게요 이 아이를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다 지으면 적용이 되겠죠? 그럴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짓고 자, 루트 연결합시다. 여기서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자, 다시 지읍시다.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러면 배달이 가능하죠? 좋아요. 자, 그래서 이번엔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볼게요. Many hands make light work 어..그러면 손이 많으면 일거리가 가벼진다는 워 얘기겠죠 뭘드라이버 없는 손이냐 아니래요 마치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톱니바퀴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네요 톱니바퀴 자뭐 그런 업무를 하는 거고 그 외에 복잡한 일들도 해줄 거라고 얘기하네요 그쵸? 루테난츠 이게 무슨 뜻인지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 자 쭉쭉 어, 얘기를 하고 아직 당신을 보수로 지정할 생각은 없어요 <웃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삐진 것 같죠 나도 어 뭐가 차이 있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냐 그리고 파트너 이름도 모른다고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언젠간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쭉쭉 대화를 넘긴 다 기다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루테넌스. 고용하라고 돼있어요. 고용할게요. 일단 업킵이 공짜인 애들이 있는데, 그쵸? 이런 애들 고용할게요. 얘 진짜 좋네요. 호이 호잇, 호잇! 일단 두 명을 고용하겠습니다. 뭐 얘네들은 언제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건 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잠깐만 어얘 괜찮은데? 앞편을 빠는 속도로 만들어준대요 얘앞편 재배꾼인 것 같아 후잇! 고용해야지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너는? 자 이쪽으로 이동하면 되겠니? 그쵸 이 영양 안에 있는거는 효가 빨라진대요 와우 너 쩔구나 그리고 얘들은 일단 대기를 할게요 어쩐네였어 잠깐 이거 왜그래 뭐가 문제야 한번 확인해볼게요 아 이게 메시지가 안뜨니까 좀 머리가 아프긴해요 왜 안뜬지 이유를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이거 그쵸 그렇죠. 아얘 업그레이드 시키면 참 좋겠다 아 이거 이쪽으로 이동시켜 볼까요? 한번 테스트 해보게 자 좋네요 잠깐만 그런데 여기 있으면 3개밖에 제공을 못 받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여기도 3개니? 아, 똑같네. 아, 이렇게 하고. 아, 그리고 잠깐만요. 충성도를 올리라고 돼있죠. 자, 충성도 한번 올려봅시다. 자, 유지비를 올리면 애들이 만족을 한다. 자, 얘도 이렇게 살짝살짝 올릴게요. 얘도 도망갈 수 있으니까 살짝살짝 옮길게요. 이렇게 합시다. 됐어요. 돈이 많이 나가겠지만 그만한 값어치를 하겠죠. 드디어 나왔어요. 아까 그 아이의 실루엣이었죠? 아 그래요. 여기가 마음에드길 바래. 갑자기 눈이 조용해졌고 그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쵸? 드디어 만났군. 이 인간. 자미구엘이라고 불러달래요. 그리고 너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얘가 얘기한 게 있네요. 난 돈과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니가 만족시켜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거는 그래 넘어가고 어떻게 해결해? 지갑 그리고 총저 지갑하고 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 사업이 확장이 되고 있으니까 어 좀더 힘을 내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프로토라고 불러야 될까요? 프로토로자 이 지역에 항구가 있어 근데 다른 갱이 정령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아까 전에 얘들이 조직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제부터 조직원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거기를 정복합시다 니 가니? 왜 말을 하다 말어 그냥 시작점이라고 얘기만 하고 아무 아무 말을안 하는구만 그래요 자 우선은 이렇게 합시다 이쪽에 항구가 있으니까 정령을 해야 되고 이제 가면서 정령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이동해볼게요 얘도 이동하고 그리고 너도 같이 이동합시다 자 이렇게 이동하면 5대1이겠죠 아너 너무 빨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마 자 얘가 합류하니까 갑자기 전세가 기울어서 우리쪽으로 기울고 있어 보기 좋아요 그리고 얘같은 경우는 메이커 딜이라는게 있는데 자 얘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00개 앞에는 운반해서 10%를 얻겠다 내 보스를 챙겨가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요 리 오케이 좋아 끝 일단 여기 먼저 점령하고 여기서는 뭘 얻는지 한번 볼게요 자 UGB 나갔고 뭐 UGB 정도야 뭐 괜찮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자 점령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도 점령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령하고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이거 킬게요. 여기서는 야채를 만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보기 좋네요. 그쵸? 야채 만들었고 미리 만들어둡시다. 아니 갑자기 왜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에이 내립시다 자 여기도 점령이 완료됐죠 자, 이렇게 지동하고 그 다음에 자 얘가 이쪽으로 가야겠죠 어 여기 세다 얘도 이쪽으로 같이 이동을 할게요 이렇게 지진 내립시다 너는 지금 운반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26개나 사이드 퀘스트로 진행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있고 둘이 가서 5대3으로 잘 싸워봐. 답이 나올 것 같아. 안 돼요! 그래요. 됐죠. 이러면 된것 같아. 자 여기도 점령이 되면 뭔가 답이 나오겠죠. 기다릴게요. 어? 뭔 소리야? 응? 자 DEA s 더 인베스티게이션 아 이게 뭔가 물품이라던가 그 경계를 담당하는 그런 경찰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쵸? 얘네한테 관심을 끌었다는 것 자체가 슬퍼요 일단 슬픕니다 뭐 어찌 됐건 일단 기다려보고요 근데 여기는 왜 자꾸자꾸 노란색일까? 이게 안 알려지니까 좀 머리가 아파요. 그쵸? 자 어차피 여기는 싸고 있고 점령하려면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힘내봅시다. 속도 올리고 그동안 우리는 지금 딜을 완수하기 일부 직전이죠. 좋네요. 그래요. 자, 챕터 컴플리트.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미고에 봤습니까? 어, 자, 공급망을 구성하라고 돼있죠. 이 한국 쪽에 공급망을 구성하라고 돼있고, 그 다음에, 워크샵에 관련돼서 조심스럽게 언급을 했대요. 워크샵. smuggle them i l legal produce. 속이는 것 같아요, 제품을. 제품을 속이는 것 같아요. 어떤 식인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어, 그런데, 왜, 왜, 왜, 왜 그래? 미구엘이라는 사람이 엘 비루나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위험한 사람인가 봐요. 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얘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야, 섬뜩하네요. 그 이전에 친구가 <웃음> 가방에 담겨있다. 그리고 여기에 있다. 어, 이 무섭네요. 일단 조심하래요. 니가 내 엄마니? 신경쓰지말고 난 신뢰를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찌됐건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해야될게 이제 워크샵을 만들래요 워크샵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어야겠죠 자 워크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다가 만들게요 자 일단 이쪽에다 만들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설정해서 이쪽으로 보낼게요. 그리고 이거 틀면 옮겨질 수 있니? 나 갑자기 궁금하다. 옮겨지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 니가 이거를 옮겨와.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보내. 이렇게 하고 잠깐만. 스톱스톱. 스톱. 저 뭔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리스트 컨트롤. 적의 수준으로 그 적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쵸. 떨어지기 이틀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얘어 여기로 가가지고 다시 제어권을 회복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자네가 가자. 어잠깐잠깐잠깐만그러지말고자네가 이쪽으로 가자 시간 없어 걔 어디갔어? 이 아이 이 아이는 일단 이쪽으로 가서 자원들을 좀 끌고 올게요 자..이동시키고 자, 아..아니..아니..그러면 안되지 여기도 가득 찼잖아 아직 멀었구나 기다리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통제력을 잃기 전에 하루 전에 이동을 해서 일단 최대한 음. 억제를 하겠습니다 풀 컨트롤 되기까지 하루 남았으니까 좀 기다리고 여긴 또 뭐야? 아 그래 이거 캡처한 거 맞잖아 음 그래 그래 기다리고 있고 자너 운반 가능해? 자, 여기 몇개 있니?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이동할게요. 일단 얘는 도시 쪽에 보내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지금 이쪽에 택시가 있잖아요. 오늘 또 옮겨 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돈좀 많이 쌓여있죠. 옮겨 놓읍시다. 그러면 네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하긴 해요. 어찌됐건 저 외하우스 만들어졌으면 장비들 가지고 뭐 이런저런 상자를 만드는데 여기 보이죠? 저 야채로 위장한 아편들이 있어요. 이거를 나중에 그한국 쪽으로 옮겨서 팔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네가 다시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서 돈을 가지고 오고 여기는 나중에 좀 빼갈게요. 앞 편들이 또 쌓이고 있죠. 자 다시 가자. 리가 이 돈을 여기로 한번 옮겨주고 이거 준비되면 바로 옮길게요. 자 시답 시답. 그만 그만 옮겨야 돼 넘쳐나면 안 되니까 그런 다음에 그 자원 쌓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보냅시다 자 워크샵하고 항구하고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오픈시키면 생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해 놓읍시다 자 창고가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옮겨야겠죠 이렇게 여기는 웨하우스 영향을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표가 뜨는 거니까 얘가 직접 딜리버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호잇. 자 이런 식으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깁시다. 묵! 됐고 자 딜리버리를 해서 여기로 또 옮깁시다. 이러면 된것 같아요. 어디보자 이번엔 돈이 좀 많이 나간대 그 원인이 뭘까 건설비 택시 컴패니 그리고 캐릭터 유지비 그리고 업킵 어좀 많이 나가네요 뭐 이유는 알고 있어 이유는 알고 있는데 제가 고용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는뭐 감안하고 있고 그 대신 한국 통해서 팔면 돈이 많이 들어올 테니까 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이것도 마이너스니?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해놓고 자 도착한 즉시 자 위장템을 한번 팔아볼게요 자 오고 있니? 어, 어디갔어너 뺏기면 안된다 아니 잠깐만 여기 차량 어디갔어? 다들 어 이미 옮겼어? 자 옮겼대요 이거 맞아? 흐흠 아니 뭔가 막힌거 같아요 지금 좀 이해가 안되죠? 자 스탑 스탑 이거 연결하지마 뭔가 이상해 지금 버그 난거 같요자 이거 끊을게요 끊고 네가 직접 운반하는게 어때? 자네가 일단 이거 먼저 운반하고 지금 뭔가 좀 느낌이 상해요아 뭐가 문제였을까? 아니 이건 또왜 자, 물품 검열하러 온단다 자 이거를 일단 옮겨놓고 앞편을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m o 누른 다음에 워크샵으로 이동한 다음에 얘가 직접 운반을 시킬게요 그러면 될것 같아 아 이거 말고 딜리버 해서 이 아이죠 이 아이를 직접 옮깁시다 뭔가 기분이 이상해 중간에 지금 증발을 한것 같아요 너도 증발 하진 않겠지 안 하죠 일단 여기 뚫고 아까 전은왜 그랬을까요? 진짜 아까 전은왜 그랬을까? 얘가 직접 합시다 자네가 날라봐 계속 날라봐 아, 아까운 자원들. 120까지 달성한데 시간이 단축될 수 있었을 텐데, 돈도 많이 벌었고 말이죠.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다시 나르고 있으니까 좀 힘내봅시다. 일단 쌓아놨어요. 28개 쌓아놨으니까 어, 기다려볼게요. 너를 연결하면 좀 불안해. 아니 또 왜요 자 잠깐만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가득 찼다고 얘기가 떴죠 스탑 시탑자 니가 이거 다 옮기자 자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여기 있는 거다 이동시킬게요 스톱 딜리거리 한 다음에 자 이쪽으로 가서 이것도 다 옮겨야겠죠 음. 빨리 옮깁시다. 시간이 없어. 자, 개수 몇 개씩 쌓여있죠? 여기 10개, 17개 많이 쌓여있네요. 계속 옮길게요. 아, 얘들이 왜 자꾸자꾸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구만. 근데 아무것도 찾은 게 없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놓고 다 중간 체크합시다. 지금 인벤토리가 가득 찬 데가 어디죠? 여기 22개 하고 여기 30개 쌓였죠? 그럼 얘가 이동해야 돼요. 자 이동해서 가져옵시다. 자 이동이동 이동. 자한번또꽉 빡세게 옮기고 됐어 그 다음에 자 니가 다른 데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로 가자 여기도 24개 쌓여있으니까 잠깐만 아이고 앞형 가득 찼죠? 대기해야 돼 일단 만들어질 때까지 대기합시다 오케이 기다릴게요 가득 차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좀 가구를 해야 되고 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웨하우스를 지을게요. 아, 문제는 음그 뭐라고 해야 되죠? 농사 구역 바깥쪽에다 지어야 돼요. 한이 정도 지어야겠죠. 여기 이 자리 이 자리 기억합시다. 어디다 지을까 아 이거 말고 아까 어디였지 자 이쪽자리 라인에다 지어야겠죠 여기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웨하우스 이렇게는 적용이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다 지으면 될것 같고 회전을 합시다 회전하면 안걸리겠지 음... 이게 한 갠가? 이게 한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둘다 커버가 가능하겠죠? 후잇! 그리고 길 연결할게요. 스탠디 자 여기랑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얘도 바깥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야 돼요. 뭐 이유는 아시겠지만 공사 대금이 전달이 돼야 되죠. 자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럼 되네? 되죠. 아 배달 안 오는구나 이런 젠장 자 다시 기류 연결합시다. 이렇게 연결하면 오겠지. 오죠. 됐어요. 자 이제 느낌표가 안 뜨기 때문에 쌓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다시 이동을 시키고 이동을 시키는 게 맞아 자돈 많이 벌리나요? 판거 같은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어우 7천 벌었네요 뭐납작네요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어 어디 갔니? 왜 하우스 아니 아 여기저기 서도 팔고 있구나 그래 내비 둡시다 자, 내비 두고 자왜 마이너스 5천이 떴을까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해요 업킵은 그거다 치고 컨스트럭션 컨스트럭션 그래요 제가 건설하다 보니까 그랬죠 뭐 그건 이해한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지금 그 식품을 위장을 시켜가지고 한국쪽에다 팔고 있죠. 이게 120대 때까지 어, 기다리면 퀘스트가 완료될건데 어 이미 됐네요. 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